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길성입니다. 자, 오늘은 호흡장애, 그러니까 호흡곤란 증상. 기관지 확장증이나, 또 폐쇄성 폐질환 뭐가 만성소화불량 증상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렇게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나 등통이나, 명치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응급조치의 호흡곤란 증상을 일순, 그, 일순간에 완치한다는 라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처법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그 증상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들을 이번에 또 한번 설명 드려보려고 하고요. 뭐이 동영상 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 따라 오시는 분들도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 동영상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호흡곤란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려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잠시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 몇몇 분들이 아이스크림을 좀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봉선미님, 봉선미님 부산에 계시는 걸 알고 계신, 있는데, 아이스크림 10개 보내주셨고요. 필호님도 아이스크림 1 0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인천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잘 모르고 아 고등학생인가 목소리는 되게 어려 보이던데 우리 진호라는 친구가 또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브라보콘 큰걸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 보내주시는 그런 모든 후원금들은 어떻게 하든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또한 분이랑 또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도움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미나를 조금 자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미나. 그러니까 대사정문 치료법 77강에 보시면 그 세미나 일자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어 이번 주에도 세미나가 두번 있고 다음 주에도 한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고하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 한번 와 보시는 게 좋아요 어,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뭐좌그 폐의 좌우 비대칭이나 뭐 얼굴의 좌우 비대칭 이런 걸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명이 좌우 비대칭이 발생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찾아내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만. 아, 어, 제대로 된 치료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찾아내시면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무지 찾아내지 못해서 헤매시는 분들이나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어, 여러분들 하여 세미나를 하여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영상을 올린다거나, 아,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바, 바로, 지금, 어, 일단 호흡장애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는가. 왜 호흡, 아, 물론, 딱 이것만 있다, 이렇게 보, 볼 필요는 없어요. 이제 가스가 명치에 꽉차 있을 때도 또 폐가 잘안 움직이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은 그것보다도 가장 더어 근본적인 호흡곤란 증상은 가장 기본적인 호흡곤란 증상은 여러분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 속에 있는 피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혈액순환, 혈, 혈액이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결국은 심장이 잘못 움직인다는 뜻하고 동일한 거예요. 피가, 심장에서 피를 보내주는, 내보내주는데 피가 안 돌고 있으니까 심장이 힘들어하고 모든 피는 간을 통하여 폐로 들어왔다가 심장으로 들어가서 이동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거든요. 피가 안 돌게 되면 폐가 아 잘안 움직여요. 폐가 잘안 움직여. 이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나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단순해요. 내 몸에 피가 정상적인 속도로 이동하지 못하면 이걸 혈액순환 장애라고 하는데 결국은 혈관 내에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면서 고혈압 증상과 함께 물론 저혈압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고혈압 저혈압이 분리가 되는데 결국은 피가 안 돌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되고 폐가 또안 움직이기 시작해요. 폐가 안 움직이면 그게 여러분들이 혈액순환장애 아니 호흡곤란 증상이다 호흡장애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잘 돌면 호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잘 돌면 호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방법을 찾기 보다는 아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동영상하고 조금 비슷하게 한 가지 여러분들이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심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피는 아, 이제 기본적으로 간을 통과해요. 간을 통과해서 각문맥을 통해서 폐로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서 산소를 만나고 폐로 흘러 들어왔던 피는 폐가 수축 팽창되면서 산소를 만나서 이걸 심장으로 보내줘요. 심장을 보내 심장의 왼쪽에 심장에 피가 들어오면 이제 큰 대동맥이 하나 나옵니다. 대동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몇번 설명 드렸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설명 드리는 겁니다. 심장에서 이 위쪽으로 심장에서 이 위쪽으로 한 가닥의 대동맥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그 대동맥이 나오자마자 세 가닥으로 갈라집니다. 세 가닥 꼭 기억해두세요. 세 가닥으로 갈라집니다. 한 가닥은 이 머리 쪽과 팔과 목 쪽으로 올라오는 목오름 동맥이라고 큰 가닥이 하나 올라와요 그리고 한 가닥은 다리 쪽과 배 그러니까 복부 쪽으로 위장 쪽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창자 쪽으로 내려가는 위대동맥이라고 한 가닥이 큰 가닥이 내려가요 횡경막을 뚫고 척추 옆으로 해서 횡경막을 뚫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닥은 이 심장을 움직여 주기 위해서 심장 표면 표피로 심장이 움직이는 힘은 피거니다 피의 압력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심장을 움직여 주기 위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한 가닥이 심장을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대동맥이 나와서 세 가닥으로 갈라지면서 온몸에 피를 쫙 분사시켜 주는 거예요. 분사시켜 는데 여러분들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세 가닥의 피가, 그러니까 세 가닥의 동맥들이 건강한 상태라면, 이제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과 밑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가는 피의 양이 정상적인 수치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가 안 돌게 되면서 혈액순환장애가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다리와 복부 쪽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분포도가 위로는 잘안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피의 분포 그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변형되고 있다. 피가 잘 그러니까 아래쪽 창자 쪽 다리 쪽 혈관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여러분들 이 위쪽, 얼굴 쪽, 뇌, 머리, 팔, 목, 가슴 혈관은 점점 찌그러들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피가 잘못 돌게 돼요. 다리 쪽, 복부 쪽은 피가 쉽게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못 올라오는 거야. 이위쪽으로또 피가 잘못올라와 그러면서 막 얼굴이 찌그러들고 비염이 나타나고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고 눈이 이상해지고 귀가 이상해지고 머리가 자꾸 빠지고 막 목이 가늘어지고 뭔가 정상들이다 나타나요. 이게 물론 중력의 영향도 계산을 넣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동작은 열심히 하는데 이팔 동작, 팔 운동을 너무 게을리하고 머리 흔들어 주는 동작을 거의 무신경하게 행동하면서 특히 또 허리를 꾸무정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복부 쪽에 힘을 너무 많이 가해 주는 장시간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위로 올라오는 피보다는 밑으로 내려가는 피가 훨씬 많아지는 그렇게 되면서 소화불량이다 뭐 설사 정상이다 영유성 식도염이다 가스 이동 체계가 무너지면서 온갖 종류의 병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사전문 치료법을 통해서 이걸 계속 이동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동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왜 내가 호흡이 잘안 되나 가슴이 답답하나 이렇게 그기때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빨리 피를 돌려줘야 돼요 피를 어떻게 하면 아, 안 올라오는 안 가는 곳으로 온몸에 피를 빨리 골고루 펼쳐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복부 쪽에 있는 피를 여러분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온몸의 피가 복부 쪽으로 몰리게 돼요. 물론 오래 써 있으면 다리 쪽으로도 피가 몰리지만, 결국은 타격을 받는 것은 이 머리 쪽, 팔 쪽, 가슴 쪽, 목 쪽의 피, 혈관이 피가 자꾸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피가 순환이 안 돼요. 한쪽은 넓어져 있고 한쪽은 쫄아져 있으니까 피가 잘안 도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이 무리가 가면서 나중에는 심장이 커져요. 폐도 커져요. 폐확장증이 나타난 거예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폐질환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 이런데 이꼭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이 기본 그외 호흡곤란이 나타난 다가 이걸 이해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처를 해주면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그 그러니까 일단은 아 일단은 피를 빠르게 이렇게 좀 상체 쪽으로, 이제 횡경막 위쪽으로 피를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죠? 예. 동영상을 너무 길게 찍으면 여러분들이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실까봐 제가 마음이 좀조급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집에 호흡곤란 증상이 자주 나타나시는 분들은 귀찮다 하지 마시고 빠르게 이렇게 물병을 두 개를 준비를 하세요. 혹시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1.5L 물병 말고 500ml, 그러니까 콜라병 같은 거, 그런 거, 요거보다 좀 작은 걸 이용하시더라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하가이 네. 중량을 이용해서 피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거는 이 병의 치료법 기본 원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피가, 아니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 쪽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이런 기본 원리가 있어요. 치료 원리 중에. 힘이 가는 곳에, 그러니까 주먹을 쳤다 폈다 폈다 하면 이쪽 혈관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니까 이쪽에 피가 오는 거야. 여러분들 신체를 움직여주는 근본 소스, 그러니까 원천은 피의 압력에 피의 압력을 우리가 손가락 을 움직이고 머리를 흔들고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 피가 그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병이나 뭐 도저히 이런 게 없다 갑자기 이러면 집에 있는 똑같은 중량 무게가 하는 것을 양손에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피를 끌어올려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는 항상 바람을 불어야 돼요 바람을 자 들이마시는 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불어야 되는데 부은 행위는 폐를 수축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이 안 된다라는 거는 공기가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들어갔다 기관지 확장증이다 폐쇄성 폐지하는 거는 공기가 쉽게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게 다안 나온다라는 거야 100이 들어갔으면 100이 나와야 되는데 100이 들어갔다가 80만 나오고 20의 공기는 그냥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폐속에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야 돼요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나 폐쇄성 폐 질환 그 치료법은 결국은 폐를 기관지를 좁혀줘야 되고 폐를 작게 자고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람을 불어야 돼요 바람은 5초에 한 번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어.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자, 앉아서, 똑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이제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좋았습니다.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아서, 자, 바람을 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에 걸리신 분들 중에 소화불량 증상을 갖고 계시면 돼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왼쪽 다리에 조금 힘을 주는 자세로 이렇 앉아서, 왼쪽 다리에 조금 힘을 주는 자세로 앉아서, 자, 이렇게. 자, 물병을 막 들고, 머리도 흔들면서, 바람을 부는 겁니다. 바람을 부는데, 자, 팔은 골고루 사용하세요. 근육을. 위로도 하고, 앞에서도 들고 그죠? 어, 혹은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혹은 밑에서도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 2분 정도 계속 바람을 붓니다. 5초에 한 번씩 바람을 붓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 다리를 지그시 눌러주는 자세 자, 왼쪽 엉덩이에 약간 힘을 주는 자세로 앉아서 약간 눌러주세요. 예. 그런 다음에 팔을 흔드는데 이걸 빨리 호흡이 잘안 되니까 이것만 해도 호흡이 슬슬 되기 시작해요 왜? 피를 올려주면 폐쪽으로 피가 빠르게 돌으면서 또 바람을 불어 주니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복부에 있던 피 다리에 있던 피가 가슴 쪽으로 팔 쪽으로 머리 쪽으로 머리도 지금 흔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도 흔들어 주고 병도 흔들고 피를 빠르게 올리는 겁니다, 그냥. 빠르게 올리면, 이 좁아져 있던 피가, 혈관이 점점 넓어지면서, 다리 쪽에 있던 피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2분만 해주세요, 2분만. 2분 정도 쓰실 수도 있죠, 그죠? 아. 2분을 해준 다음에는, 자, 딱 일어서는 겁니다. 일, 일어서서, 자, 머리 틀기를 딱. 한한 스무 번 내지 삼십 번만 해주세요. 팔 양쪽 팔꿈치를 무릎에다 대고 자 이렇게 자 허리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완전 숙이세요 허리. 그 입으로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어 입으로 바,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머리를 막 한다는 겁니다. 에 입으로 바람을 막, 너무 막 보시면 오초에 한번이었 오초에 한 번. 5초에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20번, 코 30번, 여러분들 다 하고 싶으면 한 30번 정도, 이렇게. 어, 혹은 막 형기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세요. 갑자기 턱 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기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머리 털기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벌떡 일어서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머리 털기 하고 나면, 어, 머리 털기 하고 나면, 머리 털기 하면 그냥 좀 앉아서, 좀 앉아서 이렇게 좀 안정을 취하고, 머리도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주면서 좀 안정을 취한 다음에, 아, 이 현기증이 좀 괜찮다 싶으면 조심스럽게 일어나세요. 조심스럽게. 정상인들은 머리 털기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머리 털 100번, 200번 해도 괜찮은데, 머리 쪽에 피가 잘안 가시는 분들은 현기증이 많아야 다 현기증이다, 매니에르 증상이다, 이석증 증상이다, 뭐 이런, 이런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은 머리에 피가 없는 거야.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죠?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병들기를 왼쪽 다리에 힘을 좀 주면서 바람을, 5초에 한 번씩 바람을 움서 물병들기를 2분을 한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머리 털기를 20회에서 30회 정도 해준다. 자 마지막 동작입니다. 마지막 동작.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워킹을 합니다. 파워 워킹. 파워 워킹 하는데, 자 파워 워킹은 다른 거 없어요. 팔하고 머리하고 다리를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제자리에서, 요 제자리에서 바람을 불면서. 자, 막, 팔도 막 움직여져, 이제. 어떻게 든 몸을 강하게 움직이면,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쫙쫙 펼쳐나가요. 펼쳐나가면 피가 빠르게 돈다는 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유산소 운동이다, 이 근력 운동이 아니고, 피를 빠르게 돌려주는 유산소 운동다 피가 빠르게 돌아가면, 폐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기가 알아서 막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호흡이 쉽게 돼, 그까 자 이걸 막한 1분에서 2분 정도 해주는 겁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해주면 이제 호흡이 막 살아나요. 호흡이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호흡이 이제 호흡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자한 1분에서 2분 정도 해줬다고 칩시다. 그죠? 어 1분 정도 해서 그런 다음에 바로 누워야 돼요. 빨리 눕는게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 치료의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빨리 넘는게 되요 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파워 워킹만 해도 이제 호흡은 돼요 호흡은 되는데 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앉으세요 어, 앉아서 팔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 해주다 보면 호흡이 점점 안정 안정 상태로 들어가면서 맨손으로 응? 왼쪽 다리에 힘을 약간 주면서 왼쪽 다리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올리는 동영상을 자꾸 보시면 좋은데 일단, 누워 집에 있는 분들은 누우셔서, 이제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발, 그러니 왼쪽 발을 이렇게 갖다 갔다 움직이면서, 손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그러 그러니까 호흡을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찾으 찾기 위해서, 머리도 이렇게 돌이, 도리 흔들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온몸에 피가, 여러분들, 눕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는, 우리가 낮 동안 생활하다 보면 피가 다리와 복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잔다라는 개념은, 눕는다라는 개념은 다리 쪽에 가 있던 피가 이제 다시 머리 쪽으로 점점 올라오면서 피가 쫙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복된다는 라뜻이에 그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을 너무 줄여버린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회복되는 시간을 무시해버리면, 잠자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 자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한 6시간, 7시간은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여러분들, 이제 호흡곤란이 만성적으로 자꾸 진행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 이 계시고, 아. 자, 뭐, 매니에의 증상이다, 아, 매니에르 증상. 일단, 일단, 제껴놓읍시다. 이, 거는분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호흡곤란 증상과 어지러움 증상과 이런 것들이 막 주기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이런 활동들을 하루에 세 번, 내지 네번 정도, 주기별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그러니까, 여러 아까 내가 파워워킹 했잖아요. 그죠? 파워워킹은 여러분들이 피를 빠르게 돌려주면서 혈류 속도를 좀 올려줘서 여러분들이 몸의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몇몇 어? 몇, 몇 년을 살면서 피를 빠르게 움직여주는 운동을 안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몸을 망가뜨렸다라는 그거예요. 그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 일주일에 30분 정도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하게 운동을 해주면, 우리가 혈액순환 장애,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저혈압이나 심장부정맥이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주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10년, 20년을 살았다. 꼬무자, 꼬무자, 그냥 유산소 운동을 안 해주면서 살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진짜 망가져요.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늦은, 늦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있다라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하루에 세번 내지, 네 번, 혹은 다섯 번, 좀 욕심내는 사람은 일곱 번, 막, 이런 식으로. 이 파워워킹을 해주는 거는, 파워워워킹 또,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러신 분들은 소화불량 증상, 만성설사, 뭐, 액물서 식단은 걸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워워킹 해줄 때도 사실은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는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응? 왼쪽 다리에 힘을 조금 더 주는 자세로 어, 오른 다리는 조금 왼쪽 다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덜 올려야 돼요 그게 좀 이상한 행동이죠 그죠 렇 근데 만약에 소화불량 증상이 없는 분들은 그냥 똑같이 해도 돼요 똑같이 소화불량이다 영유성 식도염이다 자전체 끼다 만성 설사다 가스실금이다 없는 분들은 그냥 똑같이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 다리에 힘을 좀더 주면서 파워워킹 하시고 오른쪽, 다, 오른쪽 무릎을 조금 더 많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동작은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하는 거거든요 뭐 어떤 무게, 이제 무게를 들고 하는 거는 중 아니 근력운동이래요 힘을 강하게 주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운동 그러니까 이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항상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력운동만 하면 이제 몸살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그 피가 너무 몰리면서 오히려 혈액순환 자, 혈액순환의 방해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력운동을 하고 나면 꼭 유산소 운동을 해주라 어, 이런 는데여러분들 아직 뭐 제, 제가 올린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일단 이런 거 무시하고 이제 호흡곤란 그러니까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실 거아니야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서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물병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어디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옆에 잡을 게 없다, 그럼 맨손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야. 자 바람 불면서, 그죠? 맨손으로 한 2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해서 그러면 한 20회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 1분만 해도 괜찮아. 1분 정도만 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호흡곤란 증상에서 쫙 벗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그죠? 예,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다른 분들을 돕다 보니까, 이제 의외로 호흡 곤란 증상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아직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더 계시고, 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물병들기나 이제 뭐 아령들기 아령보다 물병이 좋다고 해요 물병이 손가락 힘을 키우는 데가 좋고 물병들기만 자꾸 하시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너무 조금 심하게 하시다 보면 피가 순환이 안 되면서 몸살 현상이 나타나면서 호흡이 더잘안 되는 호흡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여튼 꼭 기억해 주시고 어. 한 번씩 미리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러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은 거야 그죠? 빨리 조치를 취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전 예방 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동을 너무 게을리 했다 이런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야 돼 물론 근력 운동도 물병 들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떻 하든 그냥 제일 나쁜 게 여러분들이 제일 나쁜 게 주머니에 손다 꺾고 산책한다. 산책이, 산책이 좋은 운동이에요. 산책은, 이렇게 걷는 거는 자살행이에요. 보세요, 경칩 쫙 쥐고 이 걷는다. 이렇게 걷는 거는 자살행이에요. 왜? 피가 지금 팔도 안 움직이고, 머리도 안 움직이고, 호흡도 안 하고, 다리로만 피를 계속 보내고 앉았는데. 그럼 결국 다리혈관이 계속 커지면서, 결국 하지정맥류다, 막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치질부터 시작해서 전립선 비대증 이런 모든 게 창자가 내려앉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팔을 흔들면서, 여러분들, 팔을 요한번 흔들면, 한 번은 좀 심하고, 팔을 한 50번 흔들면 여러분 수명이 한 1초가 늘어나요. 한 1초 더살 수가 있어. 혈, 혈관이 안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앞에 한시간 이상 앉아있었다. 이거 자살행이야. 내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무리 늦어도 한시간에한 번은 화장실 갔다 와라. 그냥 갔다 오지 말고 팔좀 흔들고 파워킹 좀 하고 머리 좀 흔들고 이러면서 한번 갔다 와라. 그래야 이런 컨디션이 갑자기 안 무너져요. 감기도 안 걸리고 그걸 무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몸이 신진대사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1년 2년 지속되다 보면 이제 온몸에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어, 여러분 생활습관을 바꿔야 돼 내가 강력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30분에 한번 정도는 일어나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면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조금 조금 움직여서 주고 어? 한 1분이라도 움직여주고 앉으면 여러분들 컨디션이 갑자기 나, 나빠진다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난다 이런 거 자체가 없어 근데 대단한 분들이 막 컴퓨터 앉지막한시간이고두시간이고막 몰두해가면서 막 이래 하죠. 자살이, 자살. 그러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한다고 제자리 가만히 앉아서 일만 한다 이런 사람들 제가 만나본 분들이 이런 분들 많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이 잃어버린 거야. 이거는 게으른 개념이 아니야. 여러분 건강해야 일을 열심히 할거 아니에요. 응? 어? 누가 당신은 왜 그래? 자꾸 일어나냐냐. 아 뭐, 내가 운동을 했어, 건강하게 했어. 내가 일을 열심히 더 하려고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뭐 나가서 뭐 단지거리 하고 이러면 이것도 먹죠, 그죠? 예. 별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주변의 분들도 이해를 해요. 아, 몸이 좀안좋구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게 주변의 분들을 좀 이해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학생들, 막뭐 50분 동안 수업시간에, 그냥 수업시간에 그냥 이렇게라도 눈치 안채게 머리라도 흔들고 이빨이라 딱딱 거리고 목에 힘도 좀 주고 어깨도 한 번씩 해주면서, 응? 어? 그러면서 수업 들었어요. 그죠? 다리 조작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동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자바라 운동법. 이 유튜브에서 자바라 운동법 들으셔야 되고 그죠? 어, 동영상 두 개가 있습니다. 자바라 운동법 들어야 되고 다리 동작을 이용한 가스 통제법 이라고 동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모래주머니 착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주의하면서 적용해야 될 건데 굉장히 아무렇게나 대충 적용하시면는큰코 다칩니다. 어, 저도 책임질 수 없으면 저한테 책임 어, 묻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적용하시고 2보 전진 1보 후퇴 뭐, 이 말은 제가 늘 하는 말이구나 좋다고 너무 무리하면 몸살 의현상이다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2보 전진하고 무리가 됐다 싶으면 1보 후퇴야 해 해요 어. 운동을 좀 자제를 하시던가, 어좀 쉬엄쉬엄한다든가 이렇게 컨트롤을 할수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로 이렇게 자꾸 접근하셔야 되고, 요제아보 어. 명치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어 명치 통증 배에 가스 차는 증상 이렇게 해서 또 들어오셔야 되고 하튼 여 많은 분들이 좋아지고 치료가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 받고 있고 물론 아직도 헤매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고 어, 근데 분명한 거는 좋아지는 사람 좋아지는 분들이 한분두 분으로 끝났다 이러면 저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확신을 못 가질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명치 통증에서 벗어났다 메니에르증상이 치료됐다 뭐 가스 실금이 치료됐다 역류성 식도염이 치료됐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은 분들한테 듣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다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서워서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게 정상인들과 이 중간에 끼어있어요 치료하다 보면 끊임없는 2차 자각 증상 명현현상이 계속 반복돼요 어떤 분들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잘 적용하세요. 아, 미리미리 대처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 근데 좀 이상하다 이러면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징후야 징후 그러면 기다리지 마시고 빠르게 일어나서 막 하라는 거야 하면 안 나타나 안 하고 그 타이밍을 딱 놓쳐버리면 이제 피가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면서 폐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서 호흡곤란이 되니까 사전 징후가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휴, 하여튼 제가 중구난방으로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호흡곤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잘 익혀놨다가 빨리 회복하세요. 아, 그리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